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유서는 없으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웠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011-824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쟁점, 망인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약 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알아왔고 사망 직전에는 다니는 직장의 승진과 인사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11시경 피티니스 센터에 간다면서 집을 나간 후 같은 날 오후 2시 36분경 원고 A에 의해 사망할 채 발견되었던 점 망인이 발견될 당시 차량 내 뒷좌석 공간에는 부탄가스 토치가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는 화덕에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으며 트렁크와 뒷좌석 사이는 개방되어 있던 점 망인의 머리에 표피박탈 및 두피하 연조직 출혈이 있었으나 원고 A가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망인을 차 밖으로 끌어내리면서 바닥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경찰에서도 망인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내사 종결한 점 등에 비추어 b 로 망인이 남긴 유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두 번째 쟁점 망인의 자살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망인은 2개월 전부터 무력감, 의욕자와 불면, 가슴 답답함, 및 자신감 저하를 호소하며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년 2월 27일경부터 2017년 2월 6일까지 적응장애, 우울장애 진단하에 위의원에서 통원을 하며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2016년 12월경부터는 직장 내 인사 발령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2017년 1월경부터는 이전에 비하여 다시 무력감, 의욕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주변 환경변화에 대해서 미리부터 걱정을 하거나 과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증세를 보였던 사실 마지막 내원일에는 네 원고 A와 함께 상담을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망인이 마지막으로 내원할 당시에 자살을 시도할 급박한 위험성이 감지될 정도였는지와 치료기간 내내 자해할 징후가 있어 입원치료를 권유한 적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담당의사가 회고하고 있는 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자살 행위의 방식으로 보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자살을 감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의 자살의 동기, 자살 행위 전과 당일의 행적,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왕인이 사고 당시 자살자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 상태를 넘어 구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